새로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부분이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데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데이터가 몰고 오는 여러 가지 변화들이죠 실제 그럼 스타트업이 어떻게 이런 조직 변화, 그리고 시대 변화를 겪어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드린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효율적인 업무 문화인데요 시, 시대의 흐름, 조직의 변화의 흐름과 아주 맞닿아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iStudio is a perfect solution that opens a new era of lecture capturing.